생일이 아니지, 생일이래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원래 진짜 <웃음>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한번 만져보시고, 외관 한번 봐주세요. 영상을 찍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아이폰 13 언박싱부터 막 셀카 비교랑 이런 것까지다 찍었거든요. 제가 원래 쓰던 아이폰 8이랑 입시 설명회 준비랑 그 과정 조금이랑 그 이후에 뿌링클 먹방하는 것까지 찍은 영상이 날라갔어요. 증발! 증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옮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웠나 봐요. 아무튼 다시 찍어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저녁 수업 가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카드 지갑을 사러 가려고 카드 지갑 사러 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요거 아래 카페트가 주문한 카페트가 배송이 와가지고 그거를 깔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 러그를 쇼야잉. 그리고 주문한 카페트. 원래 타일 카페트를 깔려고 했는데 이게 더 설치하기에는 간단해 보여가지고 얘로 샀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걸 쓰니까 계속 밀려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베이지 그레이로 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회색 톤이지? 음? 베이지 그레이가 아니라고? 그레이가 아니라 라이트 그레이를 시켜버렸어. 잠시만! 망했다. 어떡하지? 취소. 이거 환불이 안 돼요. 교환이 안 되고. 아, 똥멍청이. 똥멍청이야. 전 정말 멍청이에요. 그냥 모던한 고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감성이 이, 라이트 그레이가 아니에요. 저는 요런, 우드, 베이지 쪽인데, 정말 멍청하게도, 멍청하게도, 그냥, 옷방으로 가야겠습니다. 안녕. 먹다 라면 먹게 대가래도 달라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주밖에안 보이잖아요. 키스때 입에서 입으로 몰라? 나에겐 지병이 있다. 5인턴뷰는 출근했어? 그냥 가 봐. 잠깐이하라고서고라고 일단 좀고 한우를 시켰어. 한우 할 수는 있는 거지. 백우 <놀람> 말고. 난 분명 게임 설명을 하려던 건데 그러니까. 진작 강피디가 그랬다고 일단 내가 정확하게 사과를 할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 열광 할텐네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술 내기 해드릴게요 술로서 이기시면 고소는 없던 걸로 몇 사건 <웃음> 맞나? 너술누가한테배웠니 부모님이요 <웃음> 엄청 높다. 잘잘잘 잘, 네. 잘 이런 세부 사항을 올려 줘 봐.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이게 네, 일단 2단. 어. 이렇게 계속 되게 미세하게 닫히는 구나 이 오픈되는 와우. 높이도. <웃음> 그죠? 그건 거의 안 나왔죠? <웃음> 그렇죠 <그쵸>? 아, <웃음> 내가 운차 유튜버도 아니. 아니고. 근데도 <웃음> 너 조회수를 높여봐야지. 아니! 유입을 시켜봐야지. 아내 친구가 하는데 차 유튜브는. 2년형 그거는 이제 아까 고스트 도어가 2단으로 닫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속도 제어라그래서 지내 도로에서도 뭐 이제 속도 제어를 좀 해주는 그런 음. 기능이니 이열도 접는 거 점, 전동으로 되고 <웃음> 저 2열까지 다 접히는 거죠? 저도 잘수 있게 하는 거 너무 웃기다 이 적을 수가 없네 버튼들이 있어서 다 녹화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다 <웃음> 엄마 그래서 나 데리고 온 거구나? 응. 요거 누르면 등받이 안마 살짝살짝 해지니까 이게 이제 차일드라거든요 <웃음> 지동 한번 걸어볼요 오, 오. 제가 너무 이게 기어가 너무 신기해. 쪽으로. 1번이세요? 네. 그냥 최맨 마지막에 운전했던 자세. 1번을 음. 눌러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문 열면 시트가 뒤로 쭉 빠져서 내리기 시트이제 업세서 돼 있는 거예 음, 네. 그 자연에서 소리해놨었죠요거 네. 볼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계기판을 내가 조금 아까 그 주유 정보까지 체크해드렸잖아요 네. 진짜 안 보고 글씨 쓰듯이 빠르게 쓸수록 더 빨리 자기 네, 그러니까 쓰실 때는 제대로 이제 우와. 쓰시게 쓰셔야 되는데 제네시스 우산이니까 어, 헉, 엄청 크다 네. 골프 우산이에요 여기에는 아 이거 키 뭉치하고 다 들어있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을 하면 멈춰요 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7m씩 두 번까지 14m를 끊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스몰 스몰 스몰 이로 작은 브이로그? 아, 근데 한서아 나와서 술 이거 하는데 너무 다 버리더라. 어? 이거 리조또 미친거 아니야? 어. 야 진짜 잘 시켰다 우리 소식으로 이거 먹을거야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다 나 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바다를 밟은 적이 없어. 너 졸업했지? 아, 안 했다. 아, 이번에는 해야지, 이번에는 해야지. 졸업할 때. 아, 졸업식 갔다 왔었나 뭐할거요 그런 거 같아 음. <웃음> 맛있겠다 헐 너무 예뻐 가을의 마지막 같다 딱 생일자를 위한 케이크 같아 이렇게 무고기? <웃음> 아니 우리 위머리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어. <웃음> 오케이. 예쁜 컬러로 꽂아서 색? 응. 너무 비어 <웃음> 있으니까 어 거기에 군돌이세 마리 정도는 꽂아 놓지. <웃음> 우리 커스터 니냐이 정도면. <웃음> 귀여운데다. 아니, 미안. 야, 이게 아, 바로 미대지. 야, 너무, 너무, 야, 귀엽다 아, 왜? 난 이런 거안 하는데? 야 왜? 너네너훨너더어무 같은데? 근데 무너 소리? 나는 아직 무달한걸 포기 못 너무, 너무, 걸.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닌가? 소래지는 네. 네. 네. 그냥 먹어. Yeah. 아. 리즈 아몬드 리 저칼로리 베드큐 소스랑 저칼로리 머스타드 소스까지. 나는 샌드위치 햄을 샀는데 원래 닭가슴살 햄을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스위트콘. 요런 애들은 마켓컬리보다 특 배송이 훨씬 싸요. <웃음> 졸업 신청을 하고 나가겠어 어준 <목소리가> 때아 시간보다 너무 일찍 와버려서 기다려야 돼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웃음> <목소리도> <웃음> 안녕. <웃음> 홍철호는 <홍철원은> 홍철 팀인데, <웃음> 어머,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웃음> 오! 오! 좋다! 오! 깔끔한데? 열! 예쁜데? 오. 되게 넓다! 지인! 지인! 내 지인이 많지 않아서 오! 우! 우! 우! 오브제들이 아주! 이거 너무 웃기게 생겼어! 멋있는 아, 찾을 수 있는... 아, 진짜? 나도 <웃음> 이렇게 호빗쪽 같지? 이거 봐. <웃음> <웃음> 치마가 너무 길어서. 어, 가... 이거 봐. 네. 이 <웃음>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거같 이거 봐. 이이 이거 이거 거거 봐. 이거 봐. 이이 이거 봐. 이 봐. 엉덩 이거 봐. 줘 주인장님, 주인장님, 어 살아있다. 우와, 우와, 귀엽지. 귀엽 제일 유니크하게 우와, 생긴 우와. 애로 왔어. 우와, 어, 케이크야? 어 케이크야. 너무 귀엽다. 귀엽지. 아 다행이다 안 쓰러졌네. 산지가 있다. 귀여워. 그래서 그 해주는 거지. 햇빛 너무 예쁘다. 그도안먹어요와 이게 뿔살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도 미국은 하... 아예 안가봤 어, 그? 어, 나도 미국가 <웃음> 아까 막 이런데 써먹어도 맛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안써냈는 그러네. 오 되게 예쁘다. <웃음> <털>. 진짜. 너무 귀엽다. 헐 이거 우리 미술학원에서 아, 그리는 건데. <웃음> 아 이거 그리는 건다 어, 그리는 건데. 아이, 이거 너무 귀엽다. 붙임수 샘이네. <웃음> 아, <웃음> 아, 귀엽다. 귀여워. 헐 <웃음> 여기 이런 곳 있었잖아. <웃음> 어더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청 비주얼이던데. <웃음> <웃음>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웃음> 어, 이거 스크롤의 초코. 스크롤의 초코. 악마의 뭐 그런 거 같아. 어.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 사각이라고? 응. 사각이 아닌데요? 사이게 사각이라고? 야, 뭐라는 해. 거야? 이라 사각이라고? 사각이이라고이좀 허전한 이 배경이 좀것 같아서 패이릭 포스터 이나를샀거이요 근데 이게거이렇게 엄청 거대해요. 거이 담요 수준으로. 고 사각이라고? 사각이라고? 사각이라고? 사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저도 이걸 이렇게 좀 배경으로 촬영을 하면은 좀더 허전해 보일 것 같아서 얘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플랜 변경. 아. 많이 복잡한데 스트로베리분 입니다. <웃음> 아 이상한 것 같아. 나름 이렇게 뽀송뽀송한 터프팅 그런 느낌? 큰게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웃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 아니? 응. 정 아까 고괜찮 차고 가세요. 우와 되게 예쁘다. 우야 우리한테 너무 어 우리한테 너무 <목소리> 과분한 곳인데 망바나 음, 망가 네, 안 따로 안 <웃음> 어떡해 해바나나 더럽게 안돼 나는 좀무고 그럼 맛 빼주면 안돼요? <웃음> 바나나 <웃음> 그냥 바나나 마늘 소량만 어, 어 맞아, 맞아. 이거 마맛 많이 나냐고 마가, 마가 별로 맛이, 맛이 안나네그래나 안. 네. 아까 마 바나나 이게 한창 뽑았잖아 아, <웃음> 아 <웃음> 뽑았어? 그냥 <이런> 누구도 <웃음> 나와? <웃음> 로쉰거같아니 <웃음> <쉰 거에> <웃음> <이 말, 말. 웃음> 아, 너무 이말말아 너무해 <웃음> 나 유튜브에 나와? 나와도 돼? 별로 안 해도 되지? 너무 음 응. 음. 나도 이짜 엄청 빨라. 확실히, 확실히 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아, 해 잘하네. 아, 그치, 그런 거 같아. 아아 아니, 아프겠어. 좀 웃기게 해봐, 거기서만 들려가자. 이걸 어떻게 웃기게 해?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어차피 가까운 데 무슨 먼 길이야 이런. <웃음> <웃음> 어, 끝나고 시작이지? 끝이 없지, 어? 벌써 시작했 시작이지, 바로 <웃음> 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 <웃음> 거 진짜 아무가맞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엽다 내가 딸이었는데 우정이 아들이랑 사귄다가 정식 목바로 차려 이집세가막 그런 행품아 누가 그런 무탈도진짠다 안가? 그런 느낌 <목소리> 너가 아예 못갈것 같기도 하고, 너가 아예 빨리 갈것 같기도 하고. 촬영 진 어. 아, 귀엽네. 귀엽다. 이거 뭐야? 피자? 승마 피자. 귀워 근데 이거 예쁘지 진짜 나 이거 모으잖아. 아, 아, 아 그래? 는 몰라? 그래? 피넛. 근데 이거 없어. 아, 다른 거지? 없어. 다 없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도가 있을 거 같다고. 있을까봐 계속. 오. 야, 포켓을 잘했다. 지 어저께 오를 때마다 그거 보고 있었거든? 이거? 어 포키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포키가 서나 포키는 어 궁금한 게 많아요 <웃음> 이렇게 생각서한 건데 뭔가 불길해 그게 뭔가 <웃음> <정말 웃음> 편하지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기대됩니다 <웃음> 야 타이밍 쫄았죠? 이장어나 이거, 너무... 이거 진짜 너무 하 <웃음> 이렇게 하이 <웃음> 어, 뭐야? 진짜 저 뭐야? 야, 야, 저진 뭐야?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저 진짜 저진저저 배식하는 <웃음> <웃음> 거야?